안녕하세요. 오늘 이게 노각 하나로 노각 무침하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냉국도 조금 해볼게요. 껍데기를 먼저 벗기고 이 깍대기 벗기고 한번 휘쳐졌어요. 이렇게 들고 해야 돼. 응. 위험하게. 들고 해야지 그럼. 바닥에도 그냥 쓸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 이제 씨를 빼내야 돼.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야 돼. 칼날은 항상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포를 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바으로쫙 잘라서 이렇게 썰어도 되고 이거는 어, 저기 뭐지 냉국용 냉국용을좀 짧게 소금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좀절궈 놔야 돼요 절거 놓고 이거 절거지는 동안에 냉국을 이제 해볼게요. 냉국에는 이제 액젓을 조금 넣어준 게더 맛있더라고. 소금도 살짝 넣어주고 마늘 조금, 파 다진 거, 깨, 고춧가루, 식초 한 식초 한3개 정도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설탕. 이렇게 놨다가 저버물로 놨다가 이게 오이에 맛이 배야 되니까 하는 동안 이게 절거졌어요. 배고지에다 이렇게 짜야돼 아잠잠잠만 아니, 아니아니 한번 휘쳐줘야지 휘쳐줘야 다시 엔지야? 엔지 휘쳐줘야해 깜빡이 있어 됐어 아 색깔 이쁘지 않냐? 음, 수름매가지고 이쁘네 응. 짜니까 한번씩 쳐줘야 돼요 맞자. 여기에도 마늘. 아, 색깔 이게 이대로 먹여도 좋겠다. 색깔 이뻐서. 깨소금, 고춧가루. 여기도 액젓을 살짝. 파 다진 거. 설탕 조금 넣고. 여기에는 이제 실파를 좀 넣어줄 거예요. 실파. 참기름. 이제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 맞추면 돼. 요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만 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노강 무침은 이게 안성이에요. 이거 무침, 이제 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이제 어이에 간이 다 뱄어요. 그래서 여기도 실고추로 좀 넣어줘야 돼. 그냥 그, 어, 뭐야, 청양고추 안 넣고 실고추로. 여기서 새콤달콤 해야 되니까 이제 간은 입맛에 맞추면 돼요. 좀 싱거워서 소금을 좀더 넣고, 식초도 좀더 넣어주고. 여기. 얼음을 약간 이 국물이 조금 딴 듯해도 괜찮아요 이 얼음이 녹으면 좀 싱거워지니까 이렇게 오이 뭐야 노강무침하고 냉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냉국이 더 맛있어요 시원하니 사끔다끔하면서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내 입에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